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제 발견 방법론으로 게임 스토밍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시민과학,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리빙넷, 햄넷 메이커 스페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인 지식 생산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굴과 모델 설계 등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필요해지죠. 우리는 보통 팀 프로젝트, 워크숍 등 공동작업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을 하죠. 여기서는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 스토밍을 알아봅니다. 게임 스토밍을 위한 스킬 몇가지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세계 만들기입니다. 게임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가상적이지만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고 만들고 열어서 탐색하고서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같은 세계 만들기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A는 최초 상태이고 B는 타겟 상태, 즉 목표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의 공간이 바로 도전하려는 모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참여자가 스스로 설정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모험 공간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공간을 건넌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공간은 무한정 가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현실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은 일직선일까요? 만약 B가 분명한 목표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목표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인도로 가려는 것일까요? 젊음의 샘을 발견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괴물을 잡으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한 목표를 퍼지골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A에서 B가 하나의 경로면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B가 모호한 목표라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은 과정 중에 자신의 목표를 구성하면서 발견해가는 것인 셈이죠. 다음은 게임 설계입니다. 세계를 설계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초기 상태에서 게임을 열고 탐험하고 목표를 향해 종결합니다. 초기 상태 A에는 동원 가능한 사람과 여러 자원을 투입합니다. 목표 상태에서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초기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무대를 설정하고 주제, 아이디어, 정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탐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시험하고 탐색하고 실험합니다. 종결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결론을 내고 의사결정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A 상태에서 세계를 열면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탐험 과정에서 그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 묶이고 분류되면서 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이 생성된 것들이 결합되고 융합되면서 최종 목표를 향해 나갑니다.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과정과 작은 과정이 번갈아 가며 연결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A에서 출발한 팀이나 목표가 여러 개로 분기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최종 상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A에서 출발한 팀이나 목표가 분기하여 따로 게임을 만들어 수행하고 각각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게임 스토밍 스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에 소개되는 활동들을 한다면 공동작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붙이기 액션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가장 좋은 출발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은 목표에 도전하게 만드는 화살입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나는 무엇무엇을 원한다는 문장을 채워보세요. 이 문장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고 참가자 전체에게 동기부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주제로 한다면 참가자들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는 것입니다. 게임스토밍을 위해서 인공물을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인공물은 의미 전달을 도울 수 있죠. 인공물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탐색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품들을 이용하세요. 노드 생성하기입니다. 시스템의 요소로 보이는 것은 모두 노드입니다. 노드 하나에 인공물 하나를 배정합니다. 가능한 많은 노드를 생성합니다. 아이디어 생성하기입니다. 참가자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누어주고 아이디어를 작성하라고 요청합니다.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씩 아이디어를 작성합니다. 시장을 보기 위해 식료품 목록을 작성하듯이 포스터업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섞고 분류하고 재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을 종합하여 간단히 발표합니다. 이제 의미 공간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판은 하나의 만들어진 의미 공간입니다. 체스 조각은 그 세계의 구성원 주민들이고요. 체스 규칙은 그 세계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관리해줍니다. 여기서 체스판의 격자망은 체스 세계를 조직하는 공통의 형식이죠. 관련성 지도를 그려보기입니다. 관련성 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의미 공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생성하기 다음에 수행하면 됩니다. 화이트보드 위에 세개의 행을 그리고 그 위에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포스트잇을 붙입니다. 각 행에 대한 제목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행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행에 놓인 것은 다른 행에 놓인 것보다 더 관련성이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로써 참가자들은 의미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인공물이나 의미 공간 없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손을 뒤로 묶은 채 회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겠죠. 인공물을 잘 활용하여 의미 공간을 만들어내세요. 다음 스케치하기와 모델 만들기입니다. 수집한 모든 의미의 공통점을 무엇인지를 고려하면서 약식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탐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의 세계. 그 세계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세계 속의 캐릭터들을 시각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합니다. 스케치는 비공식성, 느슨함, 간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더 상징적일 때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델 만들기입니다. 모델은 적은 노력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로 포스트잇. 노트, 카드보드를 활용하여 종이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때로 컴퓨터를 활용한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스토밍 단계별 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 질문들을 활용하여 공동작업을 진행해 보세요. 게임스토밍 단계는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열기, 탐색하기, 실험하기, 시험하기, 종료하기입니다. 단계별 질문지 예시를 살펴볼 것인데요. 참가자들과 함께 이 예시 질문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관련성 지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떤 유형의 사물이나 대상을 탐색하고자 하나? 가장 큰 문제 영역은 어디인가? 다음 탐색 질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유용한 토론을 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표로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토론할 대상 목록에 넣어야 하나,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가 여전히 타당한가, 또는 우리가 새로 학습한 것에 기반하여 다소 조정을 해야 하나. 실험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나? 그것의 조각과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나? 그것을 현실생활 시나리오 용으로 서술할 수 있나? 시험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목표나 해법처럼 작동하는 것이 있나? 이것이 동물이라면 어떤 유형의 동물이 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 만약 모든 장벽이 제거된다면 어떨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종료 질문입니다. 선택 사항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이후 2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나?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내용은 게임스토밍을 참조했습니다. 공동작업, 팀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